뚝하 안녕하십니까 에디터 뚝입니다 네 오늘은 컴퓨터 주변기기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 무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 블루투스 마우스라든지 무선 키보드와 같이 이런 무선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어, 핸드폰이라든지 뭐 기타기계에서 사용하는 블루투스나 무선제품들을 컴퓨터에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무선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겁니다 가정용 PC에서는 일반적으로 메인보드나 기타 부품에서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무선 기기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체로 무선 제품 패키지에 동봉되어 있는 리시버를 통해서 무선 제품을 사용하기 마련인데요. 물론 윈도우 자체에 블루투스 지원 기능이 달려있지만 PC에 별도로 블루투스 리시버라고 불리는 장치가 달려있지 않기에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볼수 있는 엑스박스 컨트롤러 같은 게임패드나 일반 블루투스 이어폰의 경우 무선 기능이 있음에도 PC에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블루투스 리시버만 있으면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제품에 한해 각 제품별 별도의 리시버를 구매할 필요 없이 무선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도 만원을 넘지 않아 매우 저렴한 편인데 tp-link라는 업체에서 출시한 이 제품은 pc용 공용 블루투스 리시버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사용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별도의 드라이버나 설치 필요 없이 usb 포트에 연결한 후 윈도우 설정에서 블루투스 및 기타 디바이스 설정을 통해 각 장치를 페어링해서 사용해주기만 하면 끝인데요 가령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한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뭐에어팟이라든지 뭐 버즈와 같은 블루투스 이어폰들도 이리시버를 통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어팟의 경우 핸드폰에 연결할 때와 동일하게 케이스 뒷면에 버튼을 눌러 흰색 LED가 뜰때 장치 추가해서 디바이스를 검색해서 페어링 해주시면 되며 버즈 역시 두개의 유닛에 손가락을 올린 상태로 녹색과 붉은색의 버튼이 번갈아 뜨는 페어링 모드가 된 상태에서 기기 검색을 진행하여 페어링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스박스 컨트롤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을 켜고 무선 연결 버튼을 3초간 누르면 버튼이 깜빡거리며 페어링 모드에 진입하는데요 이때 블루투스및 기타 디바이스 설정에서 기타 모든 디바이스가 아닌 블루투스 항목을 눌러 제품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신 후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셨을 때뭐 단순 음악 감상이나 뭐 영상을 감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용상 별 문제점이 없겠지만 뭐 FPS료와 같은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대로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블루투스 무선 연결이기 때문에 소리에 딜레이는 없는지 혹은 에어팟이나 버즈에 달린 내장 마이크를 통해서 소통을 할수 있을까? 혹시 별도로 마이크를 살 필요는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게임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게임을 실행을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소리가 아마 실제로 디스코드를 통해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음질의 소리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딜레이와 같은 문제는 체감이 될 만큼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부분으로 솔로플레이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멀티플레이를 통해서 친구와 디스코드를 연결해서 플레이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연결 방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기존과 동일하게 PC와 연결 후 윈도우 설정을 통해서 마이크 항목을 접속하여 줍니다. 그리고 마이크 설정에서 마이크 액세스를 켬으로 설정한 후 디스코드로 접속하면 아마 새로운 마이크를 감지했다는 문구가 뜰텐데요. 이 상태에서 변경을 눌러주신 후 윈도우 작업표시줄 내의 사운드 옵션을 클릭 헤드폰에서 머리에 거는 수화기로 설정을 변경하여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핸즈프리로 뜨니 혹여 차고가 어, 없으시길 바라구요. 사운드 체킹을 위해 디스코드 내의 톱니바퀴를 눌러 음성 및 비디오에서 출력 장치를 동일하게 핸즈프리로 변경하여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사실 문제는 게임 사운드와 기타 사운드 역시 모두 이렇게 울리는 상태로 들리게 되며 게임을 퀄리티 높은 사운드로 즐길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 이런 문제는 뭐 사운드 플레이가 아주 중요한 FPS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어느 방향의 소리가 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분간할 수가 없는 현상으로까지 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나름 다치다능하게 이용 가능하지만 PC에서 여타 헤드셋과는 달리 어, 헤드셋과 마이크를 각각 따로 인식해서 발생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내의 문제는 아니니 어,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밖에 리시버 자체의 단점이 있다면 좀 저렴한 제품이기 때문에 신호의 범위와 어, 그 품질이 그렇게 양호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약 3에서 5 m 정도 제품과 허브가 떨어졌을 경우 어, 신호가 종종 끊어지거나 연결이 지연이 되는 현상을 들을 수가 있었고요 USB 허브를 통해서 이용하는 제품과 리시버를 아주 가깝게 두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2 m 정도의 거리는 유지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 양호한 품질로 제품을 이용하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밖에 최근 나온 제품은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사용하려는 제품이 블루투스 5.0 이하의 제품이더라도 모두 호환이 되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제품을 사는데 내부에 리시버가 동봉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든지 블루투스 탑재 기기를 대상으로 출시된 주변 기기를 PC와 호환하여 사용하고 싶은 것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제품을 구매해서 같이 사용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네 오늘의 뚝테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모쪼록 구매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기를 바라겠으며 혹시라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궁금하신 부분이 또 있다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뚝바